중학원 엘리베이터네요 수업 잘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더웠고. 천원 이래요. 마스킹 테이프 귀여운 거 하나 사가겠어요. 너무 예뻐요. 되게 행복해 보여, 어떡해. 이런 스타일. 소그는 아? 또 이렇게 사버렸어요. 한국 마스킹 테이프랑 롤 테이프랑. 와 진짜 하루만에 이거를 잃어버리고 또 사다니 진짜 내가 호구 인증이지 호구 인증이야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셀카봉을 사러 들어갔는데 셀카봉이 없었어요 네. 도쿄스테키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야식얼목이는통 몰라 네. 여기 맞아? 근데 뭔가 맛있어 보인다 도쿄스테키? <웃음> 근데 사실 내가 한 카레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막 갔어 그리고 우리 비벌집어 없니? 이거 가보리네 오우! 이다야 여기 레몬, 레몬 있어 베이드? 이게 뭐라고? 짜쌉, 스테이크? 어, 스테이크도. 오호! 잘 먹겠습니다. 바스코. 여러분의 완속 카페. 여기 새로 생겼나? 나 여기 쳐봐. 인투? 아, 여기, 하 여기, 데네인이라는데 여기도 조용하겠다, 이쁘겠다. 그러게. 또, 왜욕시부다 아, 있었다. 야, 다리 좋으네. 네 개로 보세요. 뭐 먹자고? It's all good. 음료는 먼저 주겠지? 아, 나 같이 다오 그래, 아, 너 공부할 거 없냐? 공부해, 공부해. 응? 필통. 내 필통. 내... 이게 뭐라고? 복숭아수스. 복숭아스 얘는 그냥 아메리카노.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너무 아파서 어떻게 먹어. 맛있게 먹지. 그건 그렇겠지만. 아니, 근데 이, 이게 밀크티 소스. 응. 이게 그래놀라고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니, 이거 너무 커. 퐁퐁퐁거릴일것 같은데 건들면 퐁퐁퐁거리 같아. 그냥 하나를 이렇게 먹자. 잠깐만. 이렇게? 그런데 이거 계란 향이 엄청 나는데. 동영상이지. 아. 맛있습니까? 이거 이거 이거 100%의 지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이거 빨리 먹어야 돼너 지금 이거 찍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니 이거 좀치각하다고 <웃음> 아니 아니 이거 소 대박이다, <웃음> 아니, 이거 <꼭> 대박이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이.. 이.. 이게 재밌게 놀았다. 이제 쇼핑을 하러 간다. 예. 아, 근데 참아야겠지. 나 오늘 질렀는데. 근데 얘가 더 싸. 내가 그 지른 것보다. 이것도 그런데? 야,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 되게 이쁘다. 우표처럼 이렇게 나오네. 야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냐? 아 이거 내가 2,4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야 여기 너무 예쁘다 미쳐, 미칠 것 같아 이거 아, 씨, 안, 돼. 봐,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돼 자소서 쓰기 이거 뭐야? 아, 씨, 이거 뭐야 이런 거 아니야 시크릿 박스 이런 거 보면 또, 또 욕구가 샘솟지. 매, 마치 내가 매일마다 기록할 것 같은 그런. <웃음> <웃음> 또 귀여운 게 나왔죠. 이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안 돼, 그만 아 얼마야, 이거는? 비쌀 거야. 4천원 비싸네. 비싸네. 어, 야, 이건 두 개다, 야. 응? 이게 C 타입이 아닌 건가? 야, 그, 뭐지? 스마트폰 그거에다가 C 타입 같이 되있는것 같아. 그럼 요거 사면 되겠지? 근데 한, 하... 음, 여러 개사 되겠니? 이거 하나만 살라고. 낱개 구매 불가. 아하, 그럼 요거 하나 사자. 세 개다, 세 개. 하나는, 골라보지 뭐. 블루투스 리모컨은 있고. 야 여기 충전기 뭐 이렇게 많냐 나 이거 진짜 어저께 5천원 주고 아니, 샀는데 아니 형님 이거로 뭐지? 근데 내가 안, 아이폰을 안써 아니 여기 중간에 이거 되니까 아 맞네 그게 더 낫겠다 이것보다 세 가지 다 돼야 돼. 그럼 이거 사야겠다 이거 하나 둘 여기 사면 될것 같은데 야쓰 어? 마우스 사야 되는데 마우스로 할까? 마우스를 샀어야 했으니까, 여기에 마우스. 음. 음. 음. 음. 너무 이쁘지 않니? 이런거? 너무 아, 네. 이쁘지 않니? 아네 어쨌든 댁을 샀다 오랜만에 알라딘에 와서 길렀습니다잘 입어라 잘어야지 다음주 이번달 이번 달내론다읽겠지 이번 달 네, <웃음> 매일 쓰레기 좀 하고 그렇게 쓰레기였거든 보다 빅뱅 노래가 들려.